자 이제부터 이제 라이노의 핵심 서피스 서피스를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잡은 커리큘럼에 보면은 커, 커브가 커 1주고요 그 다음에 뭐 2주차 때는 뭐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서피스까지는 줄기차게 나와요 왜냐면 서피스가 나가야지 뭘 만들거든요 그 다음 렌더링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근데 서피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라인에서 서피스를 모르면은 라인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서피스의 개념 있죠. 첫 시간에 했던 것, 싱글 서피스로 해야 되고, 어떤 지속 음. 가능한 어떤 단일, 언트임드 서피스로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런 것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또 동시에 이 서피스를 만들려면은 결국에는 커브를 어떻게 편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음. 말씀드렸죠. 그래서 커브 편집을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제가 서피스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지금 이거 전체 설명만 드리고 갈게요. 저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프로그램 까면 두 줄로 만든다고 했어요. 컨트롤하기 편에서 이거는 뭐냐면은 세개 혹은 네 개의 포인트로 점을 만드는 거, 면을 만드는 거고, 이거는 엣지를 면을 만드는 거고, 이거는 다친 커브를 면 만들어주는 거고, 이건 그냥 렉탱글 만들어주는 거고, 이건 익스트루드요. 이거는 로프트. 이거는 네트워크 서, 피스 이거는 패치. 원네일, 투레일. 그 다음에 리볼브. 그 다음에 뭐 드레이프. 그 다음에 음. 아, 타이트 필릭. 뭐, 이런 많이 쓰진 않아요, 사실그 음. 다음에 이것도 많이 쓰진 않아요. 서피스 펌프. 뭐, 포인트 그리드로, 포인트 그리드나 컨트롤 포인트로 면을 만든다. 이거 많이 쓰진 않아요. 드레이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세 개는 일단은 한번 해보시면, 개인적으로 해보시면 아실 것 같고, 이건 뭐 이미지 갖다가 확대으로 음. 범프처럼 만들어주는 거고, 디스플레이먼트죠 얘는 리볼브죠, 리볼브. 그러니까 리볼브는 다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뒤에서부터 세면요. 그 다음에 5, 6, 7, 8, 9개는 우리가 다 예측 가능한거예요 음... 그죠? 네. 그 다음에 좀 다른거는 로프트랑 네트워크 서피스랑 패치랑 원 레일 투 레일 이게 네트워크 서피스예요 음... 자, 서피스 프롬 네트워크 오브 커버드라고 나오죠. 얘는 그냥 플래너 커버에요. 음... 전체적인 구조 잡혔죠. 그럼 여기서 도대체 뭘 만들어낼 수 있냐. 워낙 큰 베리에이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하냐. 그래서, 일단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설명해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뭉쳐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 한 번에 뭉쳐서 제가 구조를 잡아드릴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시계 반대방향인가 그럴 거예요? 아, 시, 계반대방향이 그러면은, 플립 면이 뒤집히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XY잖아요. 시계 반대방향으로 나오죠. 그리고 혹은, 하나, 둘, 세개한 다음에 엔터치세요. 나와요. 자, 여기서 각국을 가질 수 있는 물음이 뭐냐. 항상 사각형 패널이네 얘 삼각형이잖아 그럴까요? F10번 딱 켜봐요 얘 여기서 알수 있는게 뭐죠? 트림드 서피스라는 거알수 있죠? 그냥 보세요 트림드 서피스라는 거그러 그럼 얘는 원트림드 하게 되면은 하게 되면 여기 엣지를 클릭해주면 아시요원원원원딱 나오죠 페이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면을 만들고 라인을 그려서 자르면 이게이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냥 트림 왔어요. 트림, 트림, 트림가이거 그냥 트림이죠. 그 다음에 커팅 오브젝트 예죠. 그 다음에 잘릴 오브젝트가 예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매크로기념으로확 끝내 버리는 거죠. 그죠 모든 사각형 패널이라는 게 여기서도 진행되는 거죠. 자 묻겠습니다. 얘는 뭐죠? 속성이 뭐예요? 속성페이스. 그리고 동시에. 이걸 트렌드 서피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약 학점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애분 많이 참석해. 요 항상 문제를 내주시면 되 좋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두 개, 세 개, 네개 엣지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그 제가 계속 오른쪽부터 클릭하면 캐저 똑같이 엔터랑 똑같은 기능이거든요. 클릭한 다음에 얘, 얘, 얘, 얘 하면 딱 만들어지죠. 그리고 아니면 은 얘랑 얘 이렇게 만들어지 혹은 얘랑 얘 이렇게 잘 보실 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쪽 오도면 이쪽 오도, 이쪽 오도면 이쪽 오도 찍어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뒤집힐 거예요. 안뒤집히는 이거 라인은 3 5대 뒤집혔어요. 엔진이 좋아지면서 오더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3개고 2개고 엣지가 있는 부분들은 나눠진다. 이 부분이요. 네. 이두개 지금 설명해드렸죠. 여기까지 할게요. 네. 어, 그래서 지금 요두 개는 이제,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여기서 또 하나 생길, 의문이 또이런 것도 있거든요? 되냐 말이죠, 이러면. 그러면은, 얘를 클릭하고, 이쪽이랑, 이쪽이랑, 어, 되죠. 네. 그죠? 그러면은, 항상 이제, 이제부터 는리 면을 패브리케, 어, 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 예를 들면 요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항상 이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이거 가능하냐 해볼까요? 되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 서피스 프롬 2, 3, 4 엣지 커브를 쓰는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쓸수 있겠죠? 나 이걸로 다 했다 그, 그, 그 하나만 읽는 그, 아, 거지 이 아, 커브를 그, 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근데 거의 형태는 만들었는데 그원하는 패널을 못 잡게 가지고 그러니까 리빌드 해가지고 그냥 다이노에 비존한 네. 네. 이건, 이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쓸수 있다는 것좀 한번 본 거고. 자, 그 다음에, 요를 볼게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이포 서피스 같은 경우는, 한 개만 만들어야 되요아 다친 커브요야 돼요, 다친 커브. 그래서, 다친 음. 커브예요 다친 음. 커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서피스 잡아서 보면 F10번 누는못 나오죠? 리빌드 하게 되면 뭐 되죠? 아하. 리빌 언트윈. 그죠. 그죠. 자, 이런 기능이 있구요. 다친 컷으로 이렇게, 이렇게 겹치고, 이렇게, 이렇게 뭐, 만약에. 클릭이 한 번만 돼? 네? 이렇게 했을 지 그렇고. 그죠. 맥스랑 똑같아요. 틀린 거죠? 네, 틀린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거 한번 해보죠. 잘 보세요. 어, 아, 이렇 있고. 얘를 일단 비주기화 시켜볼게요, 제가. 있죠? F10번 누른 다음에 얘랑 얘를 Shift에서 Shift하면 쉬프트 추가 선택이에요. Shift 누르면 은 그리고 아 이것도 아까 처음에 설명해둬야 되는데 이거 두개 선택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X축으로 움직이는거 Y축으로 플레인에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Ctrl 키를 누르고 이렇게 올리면 수직으로 올라가요. 수직으로. 되게 편한 기능이에요. 자꾸 누르거든요. 키랑.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요거 되나 볼까요? 어? 안되네요 아.. 닫혀 있어야 되거나 그플레인이플레이어야 된다. 예, 된다는.. 음 거죠 거기서 약간 얘는 소용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어? 여기 삼각형 있네요 꾹 클릭하고 나오니까 되게 많이 있죠 뭐가 예, 포인트를 만들 수도 있고 관통하는 플레인을 만들 수도 있고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드려도 아시겠죠점 예. 찍어서 한다는 얘기예요이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폰트, 아, 포인, 포인트를 아, 통해가지고, 아, 가지고 아, 그 포인트가, 포트잼 플랜을 만든다는 거죠. 포인트가 있어야겠죠. 한번 해보세요. 형이 찰린지를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 꺼버렸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엑스트루드죠. 엑스트루드인데 뭐가 많죠. 이거 한번 쭉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은, 이건 그냥, 일단 구두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건 엑스트루드, 어떻게 해요? 그냥 수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커브를 따라서 올리는 거예요. 커브가 이렇게, 쉐이비면 따라 올라가고 얘는 그한 포인트로 올리는 거고, 올리는 거고 얘는 테퍼드 되는 거예요, 잘리는 거죠. 얘는 한 마디로 옆으로 익스텐드 되는 걸 리본.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줄 때는 뭘 항상 아이들한테 보여주냐면은 이걸 보여줘요. 아, 여기 보는 거. 음. 뭐. 뭐 경사도도 이거 진짜 형칠이 형 저거 때 만들었잖아요, 우리 이때 제가 리본을 했었어요. 네. 네. 어디갔지? 오케이. 리본으로 잡고, 리본 값이 1이죠. 뭐, 한, 3 정도 할게요. 바깥으로 딱 해주면,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되는. 거 그러니까 옆, 옆으로 익스트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커브를 익스트루드 시키는데, 노마 서피스에 맞춰가지고 익스트루드 시켜준다. 한번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서 키보드로 제가 E, F, T, R, U, R, 치 치니까 뭐가 많죠. 그니까 러 이거는 서피스는, 이, 이 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요. 얘는 얘고, 얼론 커브는 얘고요테퍼드가얘고요투 포인트가 얘예요 그러니까 서피스니까, 서피스 하으니까 익스트루드 서피스 이렇게 돼있죠 얼론 커브. 여기 있는 게다 스크립팅에서 똑같은 면습이에요 그러니까 스크립팅 할때 예를 들면은, 지금 봐보세요. 어, 익스트루드 서피스, 얼론 커브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시게설명좀주면 가로 열고, 선택 대상 오브젝트, 그러니까, 익스트루탈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두 번째는 페이스를 선택하라. 근데, 첫 번째 대상 오브젝트는 그 전에 제가 따로 클릭을 했어요. 두 번째 대상 오브젝트는 저쪽에서 참조됐어요 그러면, 그건 100개는 100개, 맞춰, 어, 그런, 0 개면 0 개, 천 개면 천 개가 스크립트에 맞춰서 확 돌아가는 거예 그런 개념이에요. 구현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다 아니까. 얘는 뭐죠? 다 커브에 한정된 애들이죠. 그러니까, 얘는, 얘를 선택해서 면에다 하면 주었다깨다안 되겠죠. 얘는 커브면 되겠죠. 아니면 면에는 네. 되고 얘는 커브는 안 되고 그래도 이것보다 버튼 이에 쓰는 게 낫지 않나? 아이 이것도 의외로 편해요. 둘다 <웃음> 편해요, 둘 다. 음. 그 편에 의 맞춰서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제가 뭐 하나만 이야기드릴게요. 또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스피드 서피스를 제가 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투이하 ER 서피스 선하는 거죠. 투이하의 네. ER 서피스가 예정그 네. 다음에 안착죠 그러니까 뭐가 많죠, 디렉션. 네. 그럼, 보 사이드 하게 되면은 양쪽으로 늘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캡을 하면은 뚜껑이 심이 안지워진는 거죠. 딜리트 인풋,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모든 게다 딜리트 인풋에 대한 거를 지울까 말, 말까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거든요. 네. 항상 라인은 인풋과 아웃풋. 만약에 내가 여기서 노을를 하잖아요. 그 이면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니까, 러이 그러니까 박스가, 이, 그니까 이 면이 박스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면이, 면을 바탕으로 박스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추가는 a d 하는거에요. 이신에다가 a 드하는거예요이트도 사실 아니고, a 드 d 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근데 여기서 제가 한가지 얘기했봤어요 d i 이에요 디렉션 잘 보세요. 내가 디렉션 e c t i o 은 d i r 은요어뭐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익스트로도 돼요. 이해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재밌는 그 d i r e c t i o 방향은 커버로 가져오면 돼어그거는 익스트로도 어. 얼른 커버하면 되지. 왜 굳이 갖고 와요? 잘 보세요. 이걸 만들었어요. 제가 x, 스 트루플, 커브 했어요. 커브 했어요. 자, 이거 선택 될까요 안될까요? 네. 왜요? 가지고 있어요. 그죠. 커브를 가지고 있어요. 되죠. 원래는 이게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오브젝트자체 커브를 변환해서 제가 읽어드, 읽어버리는 읽어 거예요. 됐죠? 이 상태에서 제가 디렉션 하고 디렉션을 참조할게요. 좀 위로 자동으로 되어 있죠. 그게 아니라 디렉션 넣어 있지. 여기 엔드포인트 여기까지 가라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라는 게 아니라 그방향성만 참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도 익스트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다시 믹스, 툴드, 터브에서 얘 찍은 다음에 디렉션을 여기에서 아이고이다 응용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거는 갖고 오른쪽 버튼 클릭해주고 디렉션에서 여기서 여기 하면 이렇게 익스트로가 되죠 이건 왜안 돼요? 그렇죠? 만약 이걸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라인은 또 그림 되죠. 또 보면은 나중에 제가 설명해드릴 텐데 이제 이런 이런 게 가능해요 라인에서는. 하드에서도, 아무 스키 치업도 가능한데 그러면 여기는 S 트랙이죠 그래서 한 다음에 잡았죠. 쭉 갖고 와요. 잠깐만요. 갖고 와요. 지금 맞는게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제가 여기서 탭키를 눌렀거든요? 탭키를 누르면 고정이 돼요. 고정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왜 설명해 드렸냐면, 제가 라인 눌렀어요. 네, 클릭하고, 눌렀죠? 지금 탭키 눌렀죠? 탭키 누르니까 고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그죠? 스냅이 고정된 거예요. 택시 딱 누르니까. 이, 지금, 그거, 에스트랙으로 추출한 거예요, 제가. 추출해가지고 만드는 거. 그럼 여기다가, 얼렁, 익스트로드 얼렁 커버하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따, 제가 나중에 디테일 한거다끝나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뭐, 프로젝션이나 C 플랜 설명할 테할 거예요. 이 프로젝션은 뭐냐면은, 그랑 똑같아요. 맥스의 2.5D. 이렇게? 됐죠. 딱 2.5D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 어쨌든 간에 익스트로드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접어고 자, 그 다음에 다 했고, 그 다음에 리볼브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게 핵심 명령은 나중에 뭐라 설명하냐고요. 이것들은 쭉 해보세요. 마지막 리볼브만 해볼게요. 리볼브는 뭐다 아시죠? 말 그대로 그냥 빙글빙글 돌려버리는 거뭐 이런 컨만드는 예제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이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선택하고 중심을 이렇게 선택하고 뭐 0도부터 시작해서 갖고 360도로 돌려라면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런 건뭐 로봇차 알겠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라인업은 좀 이것 저것 많이 이제 첨가해놓은 이유, 이유가 있는, 좋은 이유가 있는 이런 거죠. 여기는 사이드를 뭐한두 정도로 놔둬 주고 이런 사이드로 만들어줄 니그죠 그다음에 중심을 잡고 중, 중심점 하나 만들어볼게. 자 중심 시작점 있죠. 영0 0 영큼한 영만 시작하면 가겠죠. 그 다음에 프론트 들어와서 Shift 키를 눌러 만들어 주죠. 그 다음에 어, 커브 어, 컨트롤 포인트 커브가 아니라 아 인터프레이트 커브로 하게 되면은 어허. 엔드 포인트 그 다음에 완두하고요. 너무 높게 그린 것 같아요, 제가. 드이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왼쪽은 리벌브죠? 오른쪽은 레일 리벌브죠? 레일 리버브를 클릭하고, 프로파일 컷 선택한 다음에, 다 됐으면 엔터쳐주고, 아하, 잠깐만요. 레일 선택하죠, 레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기준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 돌아요. 여기 있는 보시면은 항상 이걸 할때 커맨드 명령을 보세요. 커맨드 항상 대화식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대화가 안 나오는데 그 대화를 보시면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본 게임이에요. 로프트랑 서피스랑 어, 패치랑 레일드 요거를 세면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제가 모아가지고 서피스를 집중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중에서 하나만 더 이제 잠깐 설명을 시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마무리 짓작어디요 네. 자 우리 그 서피스 부분 이제 이네 개한 중이 다섯 개 중요한 거를 시작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자 그럼 이제 로프트에 대 시작할게요 이 로프트에 시작하는게 시간이 좀꽤 많이 걸릴거예요 왜냐? 여기서 굉장히 많은 그그 그 넙스 폼 형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사실 넙스라고 보기엔좀 뭐 다소 무리가 좀 있었죠 자 일단은 지금 로프트 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만한 로프트라고 아까도 이거 예제 설명할 때 무조건 제가 로프트였잖아요 만만한 로프트요 로프트 로프트가 만병통치약이에요 빨간이에요빨간약 네? 빨간 약이라고 다돼요 예를 들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이것도 로프트로 되죠. 이거 투컵으로도 되죠. 저는 이렇게 브레인 스테밍 하거든요. 이거로도 되죠. 그죠. 음... 자 이거 되죠. 그 다음 로프트로 되죠. 되죠. 그냥 또 계속 브레인 스테밍 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표격선 만든 다음에 받아먹고 조인 그 다음에 이게 되죠. 음. 그럼 이제 뭐가 있을까요? 어, 그럼 여기서 F10번 누르니까 얘는 이미 어떻게 됐죠? 트임드 서피스죠. 음. 얘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같은 컨디션에서 트임드 서피스 만들 필요는 없죠, 굳이. 그 다음에 얘를 프로드시면얘는 일단 그러면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명령어들을 비교하면서 애들한테 브랜스밍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트임드 서피스, 언트임드 서피스죠. 깔끔하게 나오죠. 예. 네. 자. 음. 이것도 가능한 게 익스트로드도 있겠네요. 익스트로드 커브도 있겠네요. 얘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디렉션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아, 이거는 약간 문제가 생기네요. 근데 이것도, 지금 왜, 문제 생기냐면, 지금 여기는 제대로 따라갔어요. 여기못 따라간 거예요. 이따 또 설명해 주겠지만, 이거, 이거 원레일, 투레일로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레일을 하나, 둘, 얘로 돌리면 가능하다는 거죠. 하여튼, 이제 이런식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라는 거죠. 어떤, 그니까 러 뭐냐면은, 결국엔 내가 원하는 서피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메소드를 써야 되는데, 그 메소드, 곧 어떤 명령어가 어떤 환경에서 잘프로폴리하게그 서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음. 네. 그서 일단 로프트를 좀 설명해드리면은, 잘 보세요. 로프트 설명할 때 가장 뭐, 하게 쓰는. 싫어요. 한번 해볼요 제가 스케일.. 스케일을 하고 카피로 하고 어.. 임팩터를 실동해주세요그죠자 이렇게 하는 거 제가 하나.. 한 5도.. 5도는 중요해요 자.. 부드럽게 되죠 어.. 이거를 만약에 무슨..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음..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보이는 꼬인 이유는 그 틀려서 그래요. 그 심이 돌아가는 게. 자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보면 은 여기 있을 거예요. 그 심을 어저스 트하는 거. 자 이로부터 바꿔주고, 주고, 다 맞는 것 같아요. 비교적 왜냐면은 같은 걸커브를 같은 걸 카피한 거니까. 그러면 오더링 예 예. 요즘 꼬이네요. 아 계속 물리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앞쪽에서, 앞쪽으로. 아, 이거는 계속 꼬이네요. 내 생각에는, 얘네의 비스턴스가 커서 꼬인걸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다시 해보죠 아, 그래도 요즘 꼬이네요. 이럴 경우에는, 굳이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잘라요. 잘라요. 잘라서, 얘 해주고, 얘에 따라 해주고, 각계 접근해준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 지금 계속 그런 본스테이밍 보다도 일단 명령을 내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제가 로프트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노말이죠, 스타일이 근데 루스를 하게 되면 은 메르더로 루스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타이트하지 않타이트에 반대죠 타이트 있는, 타이트하게 되면 정확히 음. 정확히 딱 달라붙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이공면은 자기가 잡아버리는거야 그렇죠, 음.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메소드에 의해서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직선으로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음. 직선으로 쭉쭉툭 또로거고뭐 디벨로퍼가 유니폼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일단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로프트 할게요 이번 얘부터 클릭할게요 얘얘얘 예, 예, 예. 안으로 한 바퀴 돌리죠 모더링에 따라서 근데 여기다가 제가 클로스로 오프트 하게 되면은 피리뷰 시키면 이렇게 반지창 만들어지죠 근데 중요한게 좀딱 달라붙으니까 이게 블록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커브 프리폼 그러니까 공명을 형성할 때 여기서 하나 잡히니까 탄진시가 이렇게 돌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자동으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애들이 좀더 짧잖아요. 짧게 내려오고 짧게 내려오면 더 크게. 지금 자지트롤 누르고 하는 거컨트롤 콘트롤 항는 수직 수지, 수직이라고 이야기했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예, 예. 그다음에 주면은 블록하게 나오고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o not simplify는 말 그대로 뭐냐면 기존의 컨트롤 포인트 따라가겠다는 거고, 복잡하면 막 엉키잖아요. 오더링에 따라서. 그래서 리빌드 뭐, 컨트롤 포인트 10개로 할 거다. 100개로 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커브 포인트, 그러니까 커브가 갖고 있는 컨트롤 포인트 복잡도와 상관없이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커브는 정말 참조만 하고, 딱지 나름대로 딱서스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리핏. 우리 리핏 해봤죠. 포로스 값을 얼마나 줄 거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할수 있죠. 만약에 얘를 뭐한두 정도 주면 그만큼 더 러프하게 되겠죠. 막 굉장히 러프하게 되겠죠. 예. 근데 얘를 만약에 0.1 주면 이제 그만큼 더 타이트해지는거죠. 만약에 막 15하면 굉장히 러프하게 되는거죠. 예. 근데 권장하는 거는 이걸로 혹은 아 o 나 o 플 s 이 아니면 r e b u i 를 시키는 걸로 해주는 걸 권장해요. 얘들있어 여기까지. 음. 자 그러면은 계속 확장이 나가요 브그린스그 하세요 자 보시면은 이번에는 제가 로프트 해가지고 로프트 해가지고 얘 여기 저번에 줄여주고 이렇게 항상 로프트가 특성이 어떠냐면은 세개 그 이상에서 좀공면을 그 만들어주거든요 자 보세요 얘랑 얘는 탄진식이 참조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 개잖아요. 당연히, 이제, 참조할 거 아니에요. 그 때도 부드러워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때도, 이렇게 부드러워지겠죠. 자, 이런 커브의 대응이거든요. 얘는 클릭시켜주고요. 그죠? 항상 라이노는 커브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얘랑 얘를 부드럽게 이어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뭐, 블렌드도 있고, 뭐, 매치. 항상 매치 블렌드 이야기하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이제 그거는 어떤 기존 두 개의 커브를 갖고 만들어낸 거고 로프트를 이용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클릭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커브랑 서피스 엣지랑 음, 같이 일치하고있다는고 우리한테 뭐 음, 네, 해주죠 여기서 제가 서, 커브랑 여기도 커브를 할게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서피스 엣지랑 여기도 서피스 엣지 하게 되면 여기서 흘러나온는 탄젠트 카트에 참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로스, 로스, 로작요 이게 커버 가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컨투시 C, 컨트롤 v 해서 커버 하고 다시요. 로프트 보시는은이 엣지 참조하고, E 엣참조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커버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기는 킹크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꼬임이. 이걸 또 해소하려면 이제 다른 식으로 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도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아 제가 잘못얘게 있네요 하도 오래간만해서 보면은 지금 이게 그냥 이렇게 디폴트로 만들어지는데 여기 매치 스타트 탄젠시라는 게 있죠 내가 여기부터 찍어 지금 여기에 탄젠시를 매치시킬 거예요 부드러워지죠 여기 매치예요 <웃음> 매치 엔드예요 여기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기 에 여기 엔드예요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해 되시나요? 탄젠시를 다 저거 존중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플립해 주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쉐이더 모드로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요건 이제 나중에 디스켓물. 그래서 다시 해보죠. 아까 제가 돌아갔던 얘를 제외하고 하는 거예요. 로프트 해가지고 얘의 엣지 참조하고 얘의 엣지 참조했을 때 여기에서 매치를 다 시켜주는 거죠. 탄젠시를. 그러면은 그게 안 되는. 왜냐면 중간에 뭐 하나 잡아줘야 되는 게 있어. 아니, 얘는 이렇게 되죠. 그럼, 요,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끊기거든요? 이걸 하려면 아예 다른 명령화 필요해요. 그건 뭘 해야 되냐면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 브랜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브랜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친 메뉴어서 한번 해볼게요. 브랜드를 하면 안에 아무것도 없이 가능해요. 얘 클릭하고, 얘 클릭하고. 브랜 그죠? 브랜드 되죠? 아까 얘기한 노런 느낌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저스터블 브랜드라는 걸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는거죠 여기 시죠 보죠 또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계속 브레인스템에 확장이나가는거예요어 얘랑 얘랑 얘랑 다 싱글 서피스인데 하나로 머지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번에 머지라는거에 설명해 드렸나요 제가? 머지? 음... 머지 설명해 드린걸로 기억나는데 여기 판 두개 깔아놓고 두개 쭉 하나의 싱글 서비스, 서피스를 만들었잖아요 머지 가능하냐말이죠안돼 형은요 머지? 예. 네. 네. 가능해요. 왜 가능해요? 일단은 지금 잘 보세요. 커브랑 같이 얹혀있죠? 그래서 셀렉트 한 다음에 커브만 선택해가지고 얘네들을 제가 하이비시킬게요. 그럼 여기 서피스만 있는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 잡고 세개다 잡고 제가 아이스판을 꺼줄게요. 결국에는 봐보세요 이렇게 흘러가는 이렇게 흘러가는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의 사각 패널이 모인거기 때문에 안될 게뭐있어요 흐름이 많다는 형태의 변화는 약간 있을 수 밖에 없어요 물론 콘트롤인트 오더가 달라지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음.. 머지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에 뭐, 나중에 디스토로 설명해드릴건데 머지 있죠? 얘를 얘랑 머지 됐죠? 얘를 얘랑 머지 됐죠? 얘는 비교적 간단하게 머지 됐어요 별이 그거 없기 때문에 그럼 얘는 지금 싱글 서피스면서 보죠 다 음. 완전 진짜 가장 최적화된 서피스죠. 예, 음. 세벌리켓 네. 할 수도 있고 면으로 필 수도 있고 여기에다 뭐 스피핑이라든지 플라스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크레이그라운드를 제공하는 서피스가 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다시 로프트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지금 로프트는 항상 그 엣지를 참조하는 커브를 참조하는 그런 그러니까 면이 아, 선이 아, 다시요. 죄송해요. 면이 흘러나오는 그 탄진시부터, 여기 흘러나오는 이 탄진시부터, 흘러나오는 이 탄진시를 존중해줘가면서 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설명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다, 여기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다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좀더한 걸음 더 확장해서 나아가면은, 이거 예제로서, 이 서피스가 이렇 항상 여는 맥스 파라인업 어, 파일이 있거든요. 라인업 파일을 보시면은 좀더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림 한 번, 그거를 파일을 볼게요. 자, 어, 여기 보시다시피, 어, 여기 주차로 도로 이렇게 있고, 5주차에 서피스, 라이너. 이렇면쭉 있죠. 그 형이 더 추가해도 돼요. 서피스. 다시 찍어야 돼요. 네, 그게 오히려 여기 더 여기 나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됐죠. 페이스. 이렇게. 이렇게. 자얘를 한번 이제 브레인스피밍 간단하게 가장 만만한게 일단 로프터로 이야기 하죠. 로프터로 해보죠. 음.. 어, 예.. 예.. 예.. 엔터.. 되죠. 괜찮게 되는 것 같아요. 괜찮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탄젠식을 참조하면 여기 흐름과 여기 흐름을 참조하겠죠. 근데 그렇게 참조될 것 같지 않아요. 아.. 제가 잘못 생각했 지금 아까 선택할 때커버를 아무것도 안 물어봤잖아요. 커버가있는줄 알았는데 지금 바로 면이, 면에 있는 커버 선택된거예요 저 이런 커버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탄젠식이 참조하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해도 이리게면은자 부드럽게 나오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토론 리메시라거나 토론스 값을 조정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 안에 있는 그 프레임들 있잖아요 이런 형태들 이런 흐름들 요거 잡아내지못 못해서 로프트는 그죠 그럴 때, 네트워크 서피스를 쓰는데, 자, 일단, 네트워크 서피스 들어가기 전에 이거 다른 걸로도 한번 해보죠. 여기 보면은, 엣지 갖고 몇 만드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자, 이걸로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 놓은 지지 지네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런 가운데 흐름을 잡지 못하죠. 당연한 거죠. 그냥 엣지만 갖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네트워크 서피스가 뭐냐. 말 그대로 네트워크 서피스예요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형 플레이시키면은 이렇게 일단 하나의 흐름들을 쭉 선택을 해주고 그 안에 무슨 와이어가 있으면 와이어별로 이렇게 해주면 그 와이어를 다 존중해서 서비스가 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오더링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도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오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오더링을 그냥 좀 강조해서 왜냐면 강조를 지나치지 않거든요 버릇이니까 순더링이라는게 시계방향인가 시계 반대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되는 순서대로 하고 아까 그 커브에서 커브를 추출하는 것도 되는 순서대로 있고 이것도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뒤집힌다고변 면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찍고 여기, 뒤집, 찍고, 뒤집,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막 모델링에 예. 대한 문제니까. 예, 예. 라이너가 버전업이 되면서 잡히긴 잡히는데 어쨌든 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퓨리를 클릭하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면이 만들어지는. 이거는 원트임드 서피스예요. 트임드지 않은 서피스라는 거죠. 패치와 같지 않게. 그래서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A, 어, 어 A, B, C, D 있죠 자, A는 이면과 e 접하는 곳이고, C는 이면과 e 접하는 곳이죠. b 는 접하는 면이 없죠. D도 없죠. 음. 자, 재밌는 게 뭐냐면은, A 부분과 A. A 부분의 탄젠시를 결정할 때, 어, 루스도 되고, 포지션도 되고, 탄젠시도 되고, 그렇 음. 돼요. 자, 탄, 포지션이 뭐였죠? 우리 책, 그, 뭐, 뭐 있어요? 라인용 책. 책 형. 음. 네, 제가 드린 거. 여기 보면은, 첫 페이지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은 G1, G0, G1, G2 있죠 G0가 뭐라 그랬죠? 포지션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G1은 탄젠시 여기 휴소 했죠 포지션, 탄젠시 그다음에 커브 의체 있죠 G0는 위치와 위치를 참조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지금 G0가 포지션이에요 다 제로 제로 하잖아요 그럼 탄지시를 고려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B랑 잘 보세요 여기 G2 같은 경우에는 흘러나오는 커브의, 커브 의커브 해체를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 같은 경우에는 얘가 커브 해체를 고려할 수 있고 A도 커브를 쳐 고려할 수 있죠. 근데 B랑 B는 안 되죠, 선택이. 왜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뭐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얘는, 뭐, 없는 거예요. 당연히 포지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로스는 일단 제껴버리고. 그죠? 그니까 러 G1, G0, 아니, G0, G1, G2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더커브 만약에 이걸 다 포지션으로 했다 그러면 만약에 커브를 참조한 거랑 똑같은 상태가 나오겠죠? 아까 로프트한테 커브 참조하니까 이렇게 흐름을 못 받아들였잖아요, 서비스 음... 이해되시죠?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쓰수 있다. 내 아, 네트서비스에서는 그리고 G0가 포지션, G1이 탄진시, G2가 커브에 쳐다라는 그상관관계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됐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언트인트 서비스예요. f 1을 키면은 충청평트가 정렬하게 나이 면이 좀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정보는 많아요. 일단 잡아 다 잡아가지고 제가 리메시를 한번 해볼게요. 아메시인데도 이렇게 나오,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뭘로 가보냐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기 어아 자꾸 안들어면 나가지 자꾸 여기 메쉬에 보면은 스무드 슬로우로 있죠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좀 부드러워졌죠 네 지금 페이스가 스무드 슬로우가 페이스가 뭐예요? 페이스가 아니라 원래 이오브젝트 정확히 맞는 오브젝트예요 맞는데 몰라주니까? 빠르게 디스플레이 해주려고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예요 스라톤이 다폴리고니까 상관이 없는데 근데 또내 친구는 그때 저... 근데 아까 그거 네. <웃음> 엣지 서페이스로 하면 다 맞는 거예요? 포지션이 될 수도 있습니 그건 맞긴 맞죠. 맞는데 이제 각으로 딱 떨어지는 거죠 커브의 첫 값이 고려가 안 되는 거죠 흘러나온 이가 여, 이, 이가, 이 각이요. 이가, 이 각이 고려가 안 되는 거라고요 흘러나온 여기에서 이렇게 아, 들어가는 아 정확히 맞기는 하는데? 네 한데? 맞기는 하죠. 상당히.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이야기해 주니까 저 뉴욕가 있을 때 커플에 다니는 후이 있잖아요 제가 막 확대하더니 형님 이거 틀리잖아 이러는 거예요막 디스플레이 상에서만 그런 거라고 괜찮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게 쉽대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커스텀 가가지고 지금 자게드랑 자그 지금 덴시티 차이 나는 거 있죠 여기는 스무드 값을 더 올려주고 덴시티 값은 지금 줄어들어 올라갔나요? 덴시티 값을 더 올려주고 맥시멈 앵글은 <웃음> 올려주고, 이거를 아니면은 계속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해서 이 디테일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면 또 가능해요. 어차피 아, 저거? 저거는 그냥 보여지는 거에 그쵸? 형태를, 그러니까 예. 뭐. 그리고 만약에 모델링이 아예, 아처부 잘못된 부분에서는 그 앱설루트 토론스 값이 커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음.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이 점에서 이점까지 뭔가를 만드는데 이 형성되는 거 자체에 또토론스 값이 있어요. 음. 그럼 걔들은 비슷하게 그냥 만들어 버리을 그러니까 음.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거죠 자 그게 일단 네트워크 서피스고요 제가 좀 빨빨리 진행할 때좀피곤하신것 같은데 다들 어... 그래서 네트워크 서피스... 일단 얘기 풀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것도 네트워크 서피스로 된다는거죠 네. 아 다시요 아, 죄송해요 자 그러면 이제 투레일 한번... 이거 투레일로 되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투레일이랑 레이 두개 있는... 그렇죠 한번 보시면은 제가 투레일로 하면은 레일을 이 레일을 참조하고요 네. 이 레일을 참조해요. 네. 얘가 네. 기차에요. 기차. 기차가 왕달려가는거예요 네. 이렇게 달려가는거예요 이것도 너도 네. 많이 되죠. 아니면은 잘 보세요. 오른쪽 부터 클릭하니까 이, 투레일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항상 이 투레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퍼스트 레일을 클릭하라 그러죠. 퍼스트 네. 레일을 클릭했어요. 네. 그다음에 세컨레일이죠. 세컨레일 네.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크롭 섹션이죠. 크롭 섹션을 네. 하나 둘뭐 백만개 있으면 백만개 다 클릭해주면은 네. 이것들이 쫙 돌아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랑 B가 있죠. A는 커베처 참조할 수 있죠. B도 커베처 참조할 수 있죠. 음. 그죠? 이러면 네트워크 서피스는 거의 흡수한 서피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프로파일을 다 참조했잖아요. 음. 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원레일로 한번 해볼게요. 원레일로 이렇게 레일은 조금 하나 해줘야 돼요. 음. 섹션, 항상 이거 보셔야 돼요. 섹션 프로파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니까. 아, 문제가 있네요. 왜냐면 이 레일대로만 아주 착하게 돌으니까 음. 당연히 여기 음. 디베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되죠. 음. 예. 그러면 대충 네일도 이해 되시죠? 이거는 음. 라인랑 똑같죠? 음. 그, 로프트랑. 이것도 뭐, 딱 보시면 이제 이해 되실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은. 원 네일 트레이 끝났고요. 패치는 저번에 설명해 드렸죠. 박스에다 그냥 둘이 막는 거. 자,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슬랩. 엣지 해주고. 얘가 한5 0정도 잡아주고 엣지 엣지 엣지 엣지, 엣지 잡아주고 50봉도 해보았네 음 10봉도 부담스러워 그렇죠. 아... 클랩 엣지 들어가주고요 얘가... 얘가... 여기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됐죠. 얘를 익스플로드 시키게 되면은 이면이 들어가야 죠 그죠. 근데 여기 를 여기 네트워크 서피스 가능하거든요. 근데 설명이 좋잖아요. abc abc 됐죠 그죠? abc 다그죠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네트워크 서피스가 나오죠. 여기 는패치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고 하면은 패치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언티드 서피스 이런 식으로 기억 나지 날나 했던 거 그래서 이런 옵션 값들을 다 보면 돼요 패치 그냥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패치 특성 같은 걸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닫혀 있는면 물론 커브 서피스는 아니지만 이를닫칠때 캡이라는 명령어가 있겠죠 그죠 닫혔잖아요 혹은 이, 이 엣지 를참조해서두개 엣지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으니까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트워크 서비스를 해볼까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에 프레임은 없지만. 자. 어, 이 부분이 커브 값을 가까우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네요. 그죠? 패치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블록하게 나오고. 각각 특성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같은 형태라도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 특징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봐, 주시면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원네일, 투웨일 다 지금 설명해 드린 건데,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르요 트레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일 하나 레일 둘해까요 레일 하나 레일 둘이두 개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로 끝나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패치 그러면은 아 뭐가 막 엉켰어요 다시 해볼게요 요번에는 트레일러 하고 이쪽 방향 선택해주고 이쪽 방향 선택해주고 이 오더링대로 이렇게 돌아가아좀 됐네요 그죠 근데 이게 크로즈시 하게되면 이런식으로 되겠죠 여기 네. 아, 네트워크 서피스 해볼게요 네트워크 서피스로 오던대로 하나, 하나, 둘, 셋, 넷 일관되게만 가면 되, 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만 들어주아니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선택으고 계산해요 라이노가 라인노가 계산해가지고 해요 네트워크 서피스로 되고 원네일로 해볼까요? 아, 로프트로 해볼까요? 로프트 로프트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개 이런 식으로. 물론, 이쪽을 참조하지 않고, 이프로파일만 하니까, 이런, 그런것없고그러 요, 각각의 면대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요, 하나, 하나, 하나. 그건 이제, 컵을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설명드릴 아니다. 그럼 또,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 이 엣지, 좀 고급에 속하죠. 라인을 한다고 치면은. 이 엣지 자체를 스플트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엣지를 해가지고, 잠깐만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예, 예. 아, 제가 잘못 지금 이해했는데, 잘 보세요. 지금 이 면, 야, 아, 좀 엉켰어요. 죄송해요. 엣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이 면을 막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론들 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하나의 면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된, 되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스플릿을 시킨다고 하면 은 얘를 스플릿 해주는데 이 오브젝트로 이렇게 스플릿 해주면 은 짤리겠죠 마찬가지로 스플릿 여기를 해주는데 얘를 잡아주면 짤리겠죠 왜냐면 포인트로도 스플릿 할수 있거든요 트 t m 수도 있고 그러면 이 4개의 네 면이 나왔잖아요 이트레이드로 돌리면 트레이드로 되겠죠 이걸 레일로 삼던 얘네 둘을 레일로 삼던 상관 없죠 일단 저는 양쪽을 레일로 삼고 얘랑 얘를 하면 이런식도 되는거죠 이런식으로 계속 브레스토링해나가는거예요 얘도 네트워크 서피스로 되고, 얘도 되고, 뭐, 다 되고, 다 되고 이러죠. 얘도 네트워크 서피스로 되죠. 가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어, 안 되네요. 네트워크 서피스 하면 왜안 되지, 얘는? 예를 들면 얘네들은 되는데. 돼요, 이것도. 자, 제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하나, 둘, 셋, 넷 하면 신발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어떤 그 형태를. 현상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서피스가 되는 컨디션이. 그래서 지금 얘를 만들면, 얘는 지금 네트워크 서피스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섹션이 있어야 돼. 요말 그대로 이렇게 이쪽 네트워크와 이쪽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를 한다고 가정하면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 중에서 커브, 커브, 플럼 커브요. 요게 있을 수 있겠네. 요 오더링 맞춰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 네, 네. 됐죠? 그 다음에 close를 yes를 해주고, 이제 섹션을 잘라주는 거죠. 왜안 됩니까? 네. 자, 섹션 프로파일 하고, 하나, 둘, 자, 셋, 넷. 그 다음에, 섹션 프로파일을. 그러면은 프로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이제 네트워크 서피스가 되겠죠 왜냐 그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뭐 이런식으로 푸는데 지금 이 로프트랑 네트워크 서피스랑 그 다음에 패칭는 솔직히 권장되지 않고요 원네일, 투레일 이거 갖고도 웬만, 웬만한게 아니라 거의 다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레일 하나만 더 예제로 하나만 더 설명해 주면은 뭐 예를 들면 팝 일리오 같은 거는 많이 하셨을 때. 이 거. 이 거. 맨날 하여튼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어. 이렇게 썼다 간단하게 애들 얘기 보여줄 때, 일단 얘를 만들었죠, 대충. 리빌드로, 어차피 다시 이게, 컨트롤 포인트가 다시 컨트롤 되니까, 아, 5 정도 치고 f 9 0번 누르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인터폴리트 커브 가지고, 엔더 포인트 주고, 그냥 두개 아무데나 찍어주는 거예요, 평면 상에.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컨트롤 포인트 두개 잡고 내가 살짝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거죠.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얘를 레일로돌려보자면 깔끔하게 떨 떠졌으니까, 레일 덧단을 요 원레일, 투레일. 예. 이런, 이런 형태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형태가 이렇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가는 건 뭐냐면, 이 커브의 숏값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음. 어, 커브의 숏값이 달려있는 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너무 극단적이다 하면은. 근데 왜, 이렇게 하는데 약간 좀확 올라오겠지? 그니까 러 지금 여기에서도 문제고, 여기도 극단적으로 꺾이고 하는 그런 음.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컨트롤 포인트를 지워주면. 탑, 탑.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이것도 사실 문제, 문제 소재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설명해드리지만, 세피티라는 게 있어요. 세피티라는. 여기 있어 빅틱 얘는 지금 X죠 그러면 X로만 해 놓고 얼라인 시켜주면 은 이런 식으로 딱 얼라인이 딱 돼요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해 놓고 다시 F 제레이로 한번 달려보자 원레이 플레이 잠시만요 이게 진짜 확 올라오네요 플로는 없는데 항상 문제가 있거든요 컴퓨터는 정확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를 약간 뒤쪽을 살짝 빼볼게요. 아, 탑뷰에서 얘네들을 높게 살짝 내줬고, 그 다음에 높이를 살짝 뒤집어 주고. 아마 이제 이 부분이 넓게 나와서 그런 것 같긴 하니까 이 부분을 컨트롤 포인트 극단적으로 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아, 일드라이 섹션 여좀 이런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또 섹션 프로파일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서피스까지 좀 깊게 들어가진 못하는데 전체적으로는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할게요 자 지금은 이거는 이제 잠깐 쉬어가는 식으로 해서 그 디스플레이나 그 화면 컨트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정리 할게요 <목소리> <Republic, ben> <목소리> 그래서 우선은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아크로티트 뷰가 기본적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오른쪽 버튼이에요. 이게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한거고, 쉬프트 오른쪽 버튼은 펜이에요. 쉬프트 오른쪽 버튼은 펜이고, 이거는 줌인, 줌아웃.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오른쪽 버튼 클릭은 아크로티트 뷰, 쉬프트 뷰는 쉬프트는 같이 누르면 펜. 그리고 여기 더블 클릭하면은 화면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탑표를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가운데 버튼 누르면 팝업 메뉴가 나오는데, 이건 따로 치라고. 그게, 그게 음, 가운데 버튼이거든요. 가운데 1버튼. 음, 음. 네. 그래서, 얘를 클릭해주잖아요. 그러면 라인은 항상 맞지아 이렇게 살려줄 수가 있어요. 끌수 있고, 가운데 버튼 누르면은, 음, 딴데틀도 네. 없어지거든요. 가운데 버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뷰티, 뷰를 살릴 수가 있어요. 음.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형님도 해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클릭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집어넣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쇼컷, 잠깐만요. 얘를, 키워가지고. 열린 다음에, 필요한 어, 거, 잠깐만, 이게, 다 까먹어가지고, 아, alt를 누르고, 아, 이렇게, 이렇게, 컨트롤 키다,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카피가 돼요. 그러면 식으로. 여기 있는 아무거나, 저, 그런 네, 거. 네, 이렇게 있어요.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어요. 어, 어. 음. 어떻게 찍는 거지? 모르겠어도, 아 이건 shift, shift. 다 까먹습니다. s h i 누르면 무브 v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음, 거를 음. 보시면 될것 같고 X 버튼 눌러서 상할수있고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 다 와이어 프레임, 쉐이더 보스트 쭉 있는 거 아시죠? 음. 예, 펜, 뭐 로테이트, 맥스 똑같아요. 예, 이런 것도 쭉 있고, 그다음에 모드. 네. 설명했었듯이, 그 다음에... 아이솔 모드였어? 저번 시간에 설명했렸듯이오브젝트가 있으면은 그냥 보세요. 그냥 보시라고. 이렇게 있으면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선택한 다음에 그 디스플레이 모드 있죠? 또 클릭해가지고 이 버튼 네 번째 거. 딱 클릭해 주면 얘만 탁 나오고. 그다음 아, 다시 예왼 버튼 오른 버튼 있죠? 오른 버튼 하면 쇼 오브젝트, 자동 쇼 오브젝트. 오... 그러니까 이게 맥스 의아소레이션이랑 거의 비슷하다 고 보시면 돼요. 화면상에는 일시적으로. 예, 일시적으로 그냥 결국에는 이거를. 딱보면보시면 하이드, 인버트한 다음에, 하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결기에는 그, 매크로? 네, 매크로 같은 경우도 있잖 매크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번에 설명해 드렸듯이,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으면, 다 지금 디스플레이 관... 관련돼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여기를 치고, 잠깐만요. 여기를 치고, 제가 이제 컨트롤뿐 이렇게 올려주면은 지금은 이제, 아 지금은 충분히 이게 매끈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리빌드를 치고 제고싶은는 다음에 내가 이렇게 올려주면은 깨지지 않게 음... 깨진 부분 보죠. 이게 디스플레이 상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클릭한다 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메시는 게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친구들이 갔을 때 리메시를 해도 막좀안 맞는다 할 경우에는 뭘 해야 되냐면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옵션에 들어가면 은 여기 어 옵션에 들어가시면은 루프먼테리에 지금 어피어런스의 오픈즈. 잠깐만요. 잠깐만. 자렌더드테일 a 드 디테일, 디테일. 메시 유닛. 아 메시에 보면은 지금 자게드 패스트로드 있죠. 자게드 패스트로드 했는데. 이게 잘 아셔, 알아두셔야 될게 이런 질문이 있어요. c a 보다 느리다. 똑같은 데이터를 돌릴 때. 그 문제가 뭐냐면은 c a 는 굉장히 넥시키가 그러니까 미니마이즈에서 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미니마이즈에서 돌리기 때문에 같은 그 데이터라 하더라도 마치 원을 표현할 때 포인트 여 원래 한열 개? 서른 개 정도 있어야 부드럽게 표현되는 걸 다섯 개, 네개 이렇게 밖에 표현 안 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은 확대해보면 굉장히 거칠다는 거죠. 때 보면 굉장히 가없게 나오는 고 라이너 같은 경우는 일단 약간의 디테일을 추가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가 만약에 작업을 했다, 작업을 했는데 굉장히 무겁다면 파일이, 아그 라이너 파일이 보면은 여기를 이거를 이제 자기리 어 페이스트로 해주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스무드플로우로 해주면요 좀 느리게 나와요. 그 대신 캐드에서 음. 그 표현하는 것보다 좀더 디테일하게 표현했죠. 그래서 디폴트가 자기들. 네, 그거로 되있어요 근데 자기들 페이스트로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굉장히 막 확대해보고 그냥 안 맞거든요. 메시들이 면들이 생겨요, 막. 예를 들면은 지금 아까처럼 이렇게 겉보기에는 겉보기에는 여기서 이렇게 부드럽게 오고 이렇게 부드럽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직선을 툭툭 끊기니까 아, 네. 이 부분이 이만큼 스페이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 에러이기 때문에 메쉬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메쉬 에러가 나는 게 있어? 아니, 그런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물론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메쉬 그렇게 스페이스가 있게 모델링을 했으면 문제가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모델링은 제대로 돼 있는데, 디스플레이 상에서 그냥 그렇게 컴포트 해주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케이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모델링을 제대로 했으면 제대로 되는 거고, 보이게만 그렇게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는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CAD, MAX, Lino 이세 개가 각각의 그 함수에 의해서 그오브젝트 생성되면 이그걸를 뷰포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건디렉터스 쓰고 어떤 건오픈지 l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터프리트 해주는 거예요 해석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디스플레이 쪽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애들이 막, 이, 아이콘들이 다, 없다. 막 이런 경우 막, 이렇 이런 경우는, 이제, 어, 헬프에 가셔서, 뭐, 커맨드 툴바. 음. 네, 네. 그렇죠. 네. 커맨드, 예, 그쵸. 커맨드 나바 F3번은 프로포티거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이게 가장 이센셜한 그, 조합이. 음. 레이어 단축기가 레이어 뭐. 뭐지? 레이어는 여기, 프로티 그, 중, 필요가. 필요가. 음. F3. F3번. 예. 네. 그래서 이것들이 지워졌다 하더라도 그냥 네.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이콘 없어지는데 종종 생겨요 음. 그런 경우에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 툴바 레이아웃 가서 자다시 툴바 레이아웃 음. 툴바 레이아웃 가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오픈해서 오픈 툴바에서 오픈 오픈하셔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그 라이노 그 프로그램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86에 있겠죠 라이노는 프로그램 86에 들어가서 라이노 친 다음에 R 치면 넘어가요 라이노트 있죠? 여기서 시스템. 잠깐만요, 아. 다시요. 아. 여기 보면은, 풀발레이어에서 오픈해서, 오픈, 오픈. 디폴트 누르면. 값을 좀하해 되는 거지. 예, 예. 그니까, 이게, 이 아이콘이 없어졌을 때. 어, 없어졌을 그럼 이제 자동으로 맥스, 그, 백업처럼 어. 자동으로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디폴트, 뭐 디폴트 3, 디폴트 이런걸로 한번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그전거로딱 돌아가요 이렇게. 네. 이러면 거의 해결될거예요 네. 왜냐면 말그대로 커스터마이징 풀바를 다시 위로드 하는거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어... 스프레이는 누가 아시다시피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락 풀바를 해제하잖아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그러 이렇게 막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얘를 떼가지고 캐드 환경이랑 맞출 수도 있고요 이렇게, 캐도 안경을맞출 수도 있고요 빼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구요. 그죠? 그, 빈 화면에 클릭하면. 예. 그대로 가지고막 추가할 수도 있어요. 뭐, 1, 2피스 1, 음. 2피스만 따뜻 뜯어도 나오죠. 예. 그래서, 다 끝났다 그러면은, 이거를 반드시. 그러 그죠. 그 안그리면 계속 걸리니까, 음. 나 그러면 편하죠. 잠겼죠. 그러면 이제 괜찮죠. 브뭐 v r a 같은 것도 할거예요 참, 라이노 V-Ray도 따로 한 시간 해야 되는데, 깔면은 음. 이제, 풀바가 떼거든요. 이 툴바를, 툴바 이렇게 떠있더라고요. 이렇게 뜬다고요. 그럼 얘를, 지금 상태에서 갖다 놓으면 상관없어요. 되게 편하게 쓸수 있는데, 만약에, 아니, 예, 네, 만약에, 락툴바가 해제된 상태에서 들어가잖아요. 막 달라붙죠, 이렇게. 꼭 음. 달라붙는다고. 이러면 난리 나잖아요. 저 귀찮아요. 음.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락툴바를 잠가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잠가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락하면 이제 더 이상 안 움직이는 거죠. 이런 것들, 기본적인 음. 것들은 얘들한테 가르쳐줘야지. 이제. 되는거고 그 다음에 첫번째 강의에서 보시면 은 어, 형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은 어퓨런스에, 세팅에 쉐이더를, 쉐이더를 싱글, 어 p p e a r a n c e 에 a d 에 s h a d e r b a c 의 s h a 를 single color for all b a c k f 로 바꿔준 다음에 그거를 트랜스 n s p a r e n 주고 자기마음의 색깔을 하면 이렇게 바뀌고 사실 여기 있는 것 한번 쭉 탐사해보세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제 오프마이전 시킬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밑에 툴바 바라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뭐, 많이 있죠? 뭐, 이런, 이런, 그, 뭐라고 얘기하죠? 네, 네. 오스넷 같은 기능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 막 해제하고, 여기가 더투 넣어. 라인업 0공은좀 많이 달라졌는데 어쨌든 캐드 라이, 캐드 데이터 불러오면 뭘로인식해요 커브로 받아야 되죠요 예, 커브로 받아들이죠. 한번 해보세요. 음. 커브로 받아들이죠. 이거 오스네 스냅 부분이고 스냅뭐 올소 어플래너 오스네 그다음 이스토리 레코드 히스토리 있는데 이거 다 아시죠 이거는? 그건, 그거 그 뭐지 사용자 잡회겠는 예, 스냅이니까오스네이고 이거는 90도 씩그려지는거고 이건 플래너에 맞춰 그려지는 거고. 아니 이렇게 어떤 특정한 면을 제가 XYZ를 설명하는. 음. 에 네, 그거는 이제 C 플랜 부분인데, 제 C 플랜 부분은 따로 떠나서 나중에 음.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건 요구할때이 레코드 디스플레이 잠깐 설명해 주거든요. 음. 이것만 설명하고 지금 요거는 짧게 맞출게요. 어, 레코드 디스플레이는 뭐냐면은 라인너의 히스토리 개념이 없어요. 맥스처럼 스택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뭐, 컨, 트롤 Z잖아. 컨트롤 Z는 말 그대로 그냥 어느 개념이지. 히스토리 개념이 아니잖아. 요 이렇게 있으면은, 두개 오브젝트 이게 있으면은, 음. 제가, 로프트 해가지고, 음. 봤어요? 지금 이게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요? 네? 음. 왜냐면 디스플레이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엄청나게 토너스 값을 높여주면 이게, 저거 된다는 거죠. 음. 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느려진다는 거죠. 음. 자, 일단, 레코드 디스, 자, 왔었나? 레코드 스플레이를 켜주고, 음. 그 다음에 얘네들을 잡고, 제가 로프트 했어요. 그렇죠복케 눌렀죠? 그 다음에, 일단 예를 잡고 제가 리메시 한번 해줄게요. 됐죠? 그렇죠? 아하, 이거는 지금 로프트를 할 때, 자, 이거는 지금 나중에 로프트 설명드리겠지만 해납 심플리파이를 하면은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자, 이건 나중에 로프트 명령을 설명할 때 해드릴게요. 밑에 이제 커브가 있죠. 커브를 선택한 다음에 F10번 누르면 커브가 뜨죠. 얘를 움직이면은 이제 이게 메시아 가치 움직이죠 이게 히스토리 개념인데 아무튼 어, 링크가 안된것 같아요. 이런 그라스오퍼가 생기면서 거의 한 3이 났는데 히스토리하고, 그죠? 이거 자 캔슬되죠. 자동으로 캔슬되는데, 이, 이런 식으로 맥스는 당연한 거잖아요. 히스토리가 살아있으면은. 근데, 라임에서는그 전에 이런 기능을 지원이 안 됐거든요? 이거는, 형도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가만 알려주시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다른 걸로 끌고 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단점은 뭐냐면은, 정말 말 그대로 너무 초기 단계라는게 티가 나는데, 요제서 옮기면 끝나요. 바로 깨져요. 아니면얘 컵을 를 움직여버리면은 바로 히스토리가 깨져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초적인 단계거든요? 따라 움직이지만 얘를 움직이면 그 끝나요. 그래서, 내가 얘를 가지고 수정한다 해도 이게 반영이 안 돼요 뭐 이런 명령어가 있다 그런 거 정도는 있으니까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 일단 디스플레이랑 전체적인 인터페이스 설명 여기까지 일단 또 추가로 한 거니까 보시면 될것 같아요